휴가 끝! 짠! 새콤이 있습니다 새콤을 해제할 거예요 세척해두고 갔던 브러쉬. 다 마른 것 같은데? 커피를 먹고 싶은 거예요. 네. 오늘은 스타벅스를 사러 나가겠어. 이러고 보냈는데, <웃음> 그러니까... <웃음> 못 하고 오셨어요. 예, 따 아... 맛있더라고. 그게 무슨... 소리야?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먹진는 문화였어요. 음... 좀 비싼데? 칠만 사천 원인가? 근데 음 돈이 아깝지 않은 문어. 고등어. 응, 맛있다. 오랜만에 채우는 느낌인데 내가. 요즘 동생이 번역 일을 해주고 있는데, 아, 네 유튜브 그 자막군요. 제 유튜브 <웃음> <웃음>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다 다 돌렸고 근데 이제 저한테 얘기 나라고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. 아 진짜. 응. 야 이거 진짜, 진짜 너무해 진짜. 누나한테 말이 안 들어갈 거라 생각했나. 그러니까 이놈이. 아 미치 진짜 볼 때마다 너무 너무 졸려가지고 뭘할 수가 없어. 그래서 바로 그거야. 사람들이 내거 잠자기 전에 본대. 음. 나도 내거 졸려서 안 봐. 근데 그 감성이 있는데. 뭐좀 잠잘 때 보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. 그 밀렉스하게 듣는. <목소리> <목소리> 잘라 보시죠. 오 밑에 파스타가 있고 맛있게 생겼다. 아 음. 시초라이크. 어맞실래 일단 좀더 싶어? <목소리> 어제 이렇게 해놓고 갔어요. 잘 됐을려나? 이건 키친타올 잘라놓은 거고요. 자르는 건 귀찮으니까 잘라놓은 거를 샀습니다. 이거랑 더스트 브러쉬들 더스트 브러쉬는 세척해서 쓰기도 하는데 좀 너무 상한 것 같다. 아니면 먼지가 잘안 털린다 하면 새로 다시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. 어 떨어졌다. 요거는 제가 원래 사용하던 파르트의 핑크 버전이라고 해서 샀는데 얘는 대내상 무늬가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또 이것도 하나 사고 이다 보니까 그냥 많이 사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냥 할때 이거 아, 안 되는데? 너무 파츠가 안 떨어지는데? 하면 그때 한번 교체해요. 교체 주기는 짧지는 않습니다. 이건 뭐지? 아 브러쉬 꽂이대인데요. 조그마한 사이즈예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메이크 앤에서 샀던 이 정도의 사이즈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거거 그냥 일하다가 한두 개씩 꽂아놓으려고 샀어요. 자 이거는 선생님들 것 까지 해서 총3 개를 샀습니다. 아 하나를 벗어서 수강문에다둘걸 그랬나? 이거는 키친타를 담는 케이스인데요.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자석이랑 제 손에 올라가는 그 아트 요거 요 조약돌 하나 샀고 이거는 실리콘 툴 그냥 한번 사보고 싶어서 샀어요 제가 원래 쓰던 모양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그뭐 유명했던 거라던데 펭귄은 여름 휴가용? 고거고요 한번 써보려고 샀어요 여름은 다 가긴 했지만 그리고 스톤 담는 매직 트레이로 두개 샀습니다. 이건 서비스로 보내주신 건가 보네요. 이것도 이제 스와인데요 원래 이 색깔은 사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제가 주문했던 요게 품절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요거를좀 바꿔서 대체를 해서 샀습니다 이제 추워지니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피치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좀 사고 저 풀스톤에 많이 쓰이는 친구들 이랑 이것 얘는 이렇게 불꽃 모양이에요 오늘의 택배는 여기까지 이게 뭐? 레몬청? 레몬청인데 엄마가 직접 담그신 거예요 아 어머님이 담그신? 네. 이게 대체 몇 리터예요? 모르겠어 1.25% <웃음> 너무 웃기다 응. <웃음> 이것은 이제 새로운 사람 손으로 대 굉장히 1mm 정도 얇게 나왔대요. 원플러스 원이랍니다. 판매하시는 거 아니죠? 아니죠. 아니죠. 어, 네. 바로 받은 거 아니에요. 진짜 이거예네돈내세 <웃음> 아, 네돈내세한끼 내세요. 로 넣는 거물왜 아, 왜, 우유 안 넣어도 돼요? 네, 우유가 들어가 있대요. 송분이 아, 그래요? 저녁에 이제 입고 뛸 런닝복. <웃음> 네, 네. <웃음> 런닝복 <웃음> 운동화? <웃음> <웃음> 그 미처 챙기지 <챙길> <웃음> 못해. 오늘 화장하지 못해. 아 인데? 화장품들 그쵸 마이 아워치까지 마이 애플워치 아, <웃음> <와치 이매비. 웃음> 마이 애치이치이아말셔도이아기나 어, <웃음> <에이, 웃음> <웃음> <아빠는. 웃음> 어? 이거 왜이이 <웃음> 있어? 어, 이거 제로 살이다 와우 역시 맞짜라 <웃음> 아빠들이 은근히 <웃음> 받아 넣서도 그인 거를 다 알더라고. 짠. 자짠해짜야 돼, 엄마. 흘러주면은 깨라. 듣는 거. 님쪽하세요 네, 그런 거 없습니다. 어이책 아, 가지는 진짜 예다 시골에서 따온 따오고... 가따따세요 <웃음> 이거 양주. 이거 양주. 간단하게 에피타이저로 해준 무화과 우리 이거먹고순댓국도 먹어야 되는데이거다 <웃음> 너무 귀엽다 음, 근데이모가그 가구 인테리어 이서을거고 몇 가지? 그러게 러 가지. 와우. 어 무거운데? 와우. 음. 간지나, 감지나이 정도면 되어야지 차트판이, 진짜. <웃음> 색깔은 1, 2, 3, 4, 5, 6, 7, 8. 24개인군요. 오, 오. <웃음> 엄청 많은데? 아, 그때 나왔던 시리즈 다음으로 해가지고, 럼버가 아. 이렇게 쭉 해서 나오고, 얘네들은 근데 글리터, 저 아, 아트 글리터가 또 다시 8번부터 해서 쭉 나오는 거군요. 티르지가 적혀있진 않지만 이런 느낌들. 음. 이거는 발색 팁을 만들어봐야 할것 같거든요. 오, 오, 오 완전 다그 가을에 쓰기 좋은 느낌. I'm g o i n a move t h i